안녕하세요. 팀 제로의 트레이더 엑시아입니다. 마진 트레이드, 마진 트레이딩 튜토리얼 첫 번째 시간이고요.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마진 트레이딩, 마진 트레이딩이 어떤 걸까요? 마진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마진, 음, 마진이 얼마나 있다. 수익이라고도 할수 있을 거고요. 뜻으론 또 그리고 뭐 FX나 선물이나 이런 트레이딩 금융에서는 또 증거금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액 말고 증거금, 담보금 등을 통해 가지고 어, 단방향으로 현재까지 현물 매매하는 다르게. 매수했을 때 가격의 상승시에 대한 차익을 위한 현물거래가 아닌 가격에 올라갔을 때에 대한 차익 뿐만 아니라 가격이 내려갔을 때에 대한 이 차익마저도, 차익마저도 취할 수 있는 거래 방법이다 라고선 양방향 매매라고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방향 거래의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 하방, 가격이 내려갈 때도 베팅을 할수 있는 양방향 거래 방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증거금, 보증금, 레버리지 차익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물거래는 본인의 투자시드 시드라고 얘기를 하죠. 투자금, 시드 이 시드머니로 직접적인 물건에 대해서 구입, 구매 매수하여서 보유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마진거래에서는 실제로 구입과 보유가 아닌 증거금을 바탕으로 또는 증거금을 담보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담보로 앞으로 일어날 가격에 대해서 이유, 이유 상황에 대한 거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거를 선물 거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실제로 내 돈이 아닌 레버리지 레버리지를 통해서 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공매도, 공매수라고 하는 공이라는 말이 붙기도 합니다 지금은 지금 가격이 아닌 이후에 발생된 가격에서 지금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마진 트레이딩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리스크라고 이야기하는 레버리지 즉 다시 말해서 본인이 100만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레버리지를 끼워서 레버리지는 이제 이게 어 배율을 높인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즉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종목의 가격의 변동이 1% 변동시에 현물거래에서는 1%만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을 거예요 1% 내려가게 되면 1% 손, 손에 손 1% 올라가게 되면 1%에 대한 수익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을 텐데 레버리지 매매는 여기에 뭐 10배 정도의 레베, 레버리지를 끼워서 이 변동성 자체를 배수로써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을 가지고 10배의 레버리지로 진행했을 때 이 종목의 1%의 움직임이 실제로는 어 10%의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엔 변동성의 배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증거금에 대해서 마치 10배인 천만원으로 매매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천만 원으로 매매하는 것과 같은 효과 즉 다시 말하면 가격의 배율이 즉 변동성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은 적은 돈으로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반면 수익의 반대인 손실도 그만큼 커질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공매수 공매수는 롱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매도 숏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방에 베팅할 경우는 공매수 포지션을 취한다 하방에 베팅할 경우에는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다 즉 다시 말해서 현물거래는 공매수만 공매수, 매수할수 있으나 마진, 선물, 공매매에서는 매도로 수도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앞으로 가격이 내릴 것 같아 앞으로는 가격이 오를 것 같아 지금 가격에 앞으로 오른 가격에 판다면 팔수 있다면 지금 가격이 지금 가격이 1만 원인 물건을 앞으로 천만 원이 됐을 때 천만 원이 됐을 때백만 원에서 가격이 내릴 거라고 판단을 해서 매도를 할수 있으면 이만큼 차익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천만 원에서 이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매도로선. 진입과 청산. 그 다음에 스탑. 진입은 그렇기 때문에, 엔트리 포인트, 엔트리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어,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인 오픈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청산. 즉, 계약. 본인이 했던 계약을 종료하는 것, 종료하는 것을 청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클로즈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 하기도 하고요. 청산은 진입했을 때 엔트리, 엔트리 포인트에서 본인이 공매수 매매를 했을 때 어, 아래로 가격이 진행이 돼서 어, 손실로서 청산하는 방법. 또 있, 있지만 수익으로서 청산하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청산은 무조건 손실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포지션을 정리한 정리했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스탑도 마찬가지죠 스탑도 같은 개념입니다 읽어볼게요 공매수 공매도 포지션을 시작할 때는 진입 시작할 때는 진입 그리고 반대로 포지션을 종료할 때는 청산 미리 설정한 가격이 되었을 거고 푸션을 종료하는 같은 말입니다. 청산과 종료하는 또 스탑, 스탑 스탑은 손절로도 익절로도 될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수료는 모든 거래에서는 거래소가 거래소의 수익수단이죠. 거래소가 거래를 하는 그 투자자들에게 취하는 거래소의 수익인데 마진 거래소의 주수입원이라고 되어 있죠. 레버리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매매를 해서 레버리지 10배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레버리지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하면 마치 1000만원으로 매매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0.7075% 각 거래 시 계약을 한그 수수료가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수수료 역시도 10배인 0.75% 100만원에 0.75%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계산입니다. 레버리지가 포함된 수수료는 무시무시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결국은 100만원으로서 0.075%가 아니라 0.75% 예를 들어서 100배로 한다고 하면 무려 100만원에 7.5%인 7만 75 5천원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유동성 공급자 메이커, 공급된 유동성의 소유자 테이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요. 어느 곳에서 매매를 진행할지 나는 여기서 100만원의 매도할 것이야라고 해서 매도의 메이커들이 본인의 원하는, 원하는 수량들을 등록하는 것. 극지정가로 등록하는 것. 등록해두는 것. 이런 걸 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급된 유동성의 소유자, 수요자 테이커. 이거를 매도,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장가로, 시장가로 즉시 매수, 공매수 받는 것을 테이킹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걸 가져가는 자. 등록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는 메이커는 이건 지정가로 호가라고 하는 곳에 호가, 창, 오더북에 등록하는 과정 그리고 공급된 유동성의 테이크, 테이킹은 이거를 시장가로 시장가로 본인이 체결해서 가져가는 것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에게 메이커들에게 기여도를 제공해주죠. 플러스로 수수료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환급을 주는 경우를 음, 메이커 수수료 환급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래 수수료는 테이커들에게 받아서 이쪽으로 좀 주죠 덕분에 네, 맞은 거래소가 펀딩비 펀딩피 오버나이피 이렇게 되어 있네요 펀딩비는 그러,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앞으로 진행될 거래기 이 때문에 실제 거래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 아니, 아니다 보니까 현재로 현재 현물가라고 이야기하는 시장가 현물 시장가 현무 시장가와 가격이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레버리지도 레버리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래자들이 어, 가격을 가격에 대해서 실제 앞으로에 대한 가격을 뭐 가지고서 매매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시장 인덱스 가격 기준으로 거래가 되는 마진 거래소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가와 가격에 대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약에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래도 매수를 유지하고자 하면 가격에 대한 격차를 줄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서 시장가와 가격 차이가 많이 난 상태면 매수하고 있는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펀딩 피로 어, 이자를 지급해 준다든지 뭐 이런 장치들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 개념으로 오랫동안 홀딩하고 홀딩하고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지 비용을 받는 것을 하루 단위로 유지 비용을 받는 것을 오버나잇 하룻밤 지나는 오버나잇 수수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실현 손익 실현손익 이라고 하면 앞으로 지금 실제로 청산시에 청산시에 실제로 거래가 진행된 거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진입하고 있을 때뭐 내가 얼만큼에 대한 수익이 지금 발생 중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미실현 소식, 손, 손이, 손실이 얼만큼 발생 중이야. 지금, 지금, 아직은 청산은 하지 않았지만, 청산 이후에 완벽하게 실현 손익 실현 손이, 그래서 얼마큼에 대한 손실과 이익이 났다. 진입가와 시장 평균가만을 계산하여 보여주는 손익 포지션 종료 후, 진입가 청산 시 수수료가 최종 방연돼, 최종 반영된 실현손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청산 그 다음에 교차 마진 강제청산 이라고 하면 나는 100만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100만원에 100만원에 어, 레버리지를 예를 들어서 10배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천만원 만큼 천만원 만큼 가지고선 매매를 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공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가격이 가격이 10%가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1 0 0 0만원에 10%니까 100만원 만큼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투자한 사람은 담보를 100만원 밖에 사실은 안한 거잖아요 100만원의 손실과 100만원의 손실과 본인이 담보한 금액이 손실금이 오버되게 되면 강제로 거래소에서는 거래를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뭐, 흔한 말로는 뚝배기가 터졌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음, 마진 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럼 교차 마진은 어떤 거냐면, 본인의 시드 중에, 진짜 총 시드 중에, 요만큼만 내가 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있어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레버리지가, 레버리지가 열이, 열 빼면은 10%, 그죠? 100 빼면은 1%의 변동성만 가지고도 실제 본인의 담보금인 담보금의 100%만큼의 100%만큼의 손실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10배면은 10% 움직였을 때, 100배면 1% 움직였을 때, 그랬을 때 특히 나도 이 100배로 레버리지를 진행했을 때 1%의 이 작은 변동성 그러니까 뚝배기가 나가고. 마진콜이 당하지 않는 장치로서 이 나머지를 나머지 부분 까지도 부분까지도 어 보증 증거금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증거금 또는 보증금으로서 활용하는 것을 교차 마진이라고 합니다 즉 1%가 아니라 나머지가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마이너스 2%가 발생할 때도 2%가 발생 증거금보다도 오버해서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거래소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차 마진은 대부분 100배만 적용할 수 있도록 거래소들이 대부분 적용을 해줍니다. 마진 트레이딩은 레버리지가 포함된 규모로 이루어진다. 차익금은 절대 손해가 나선안 된다. 당연하죠. 보 증거금보다는 무조건 작은 증거금을 오바된 손실을 거래소에서는 적용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손해가 나선 안되기 때문에 마진이 허용하는 손실만큼이 딱 증거금이 되는 겁니다. 10배면은 10%, 100배면은 1%. 단 교차일 경우는 이 나머지 부분까지도 증거금을 더 임의로 발생시에 하겠다는 매매 방법입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어, 용어편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